화장실에 <웃음> 들어가가지고 토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울들어가데토 기온데? 아, 이지다 이거 많이 올라야 될것 같아. 응. 뭐뭐뭐 하고 지냈어요? 나 앨범 내는 거 준비하고 있었죠 아. 오, 대박 사건. <웃음> <웃음> <작건. 웃음> <웃음> 뺏겼어요. <웃음> 화이좀잘 되는데 오늘 아닌가? 그래요? 응, 이때까지 중에 제일 잘된것 같은데. 이때까지 여떴다는 거지. 난. <웃음> 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잡아. 너무 편해지셨는데 그리고 무슨 영상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던데. 아 이거. 무슨 영상을 보신 거지? 뭐 이렇게 있는 영상 있었어. 거의 파라리 이러고 있긴 해요. <웃음> 이제 제대로 본녹음을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준비됐어요? 네 응? 그래서 오늘 본녹음하고 코러스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코러스 가져가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간녹음했을때 어땠냐면 네, 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불러봅시다 파 6, 7처 눈을 맞출 땐 한겨도 아닌데 좋은데 조금 더 동료처럼 부러주세요 네 아, 아, 미쳤나 봐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죄송해요 맨녹가버린 빨간색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토할 뻔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토를 하더라고요 아뭔 소리예요 안 했어요? <웃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뭔 소리예요 잘, 잘 해줬어요 난한거 없지 뭐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다시. 아, 이 다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 들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이거 해봅시다. 네. 비보님 실제로 보니까 좋아하는 민호님 정말 졸귀잖아. 아이고 고문 아니에요? 둘이 학관이 똑같. 어 뭔가 두분 그림체 비슷하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어, 같은 과다. 무슨 상이라고 많이 들으세요? 공룡상. 뭐 무슨 상황이 들어요? 뱀이요. 뱀? 어. 그럼 약간 비슷하네. 파충류, 파충, 파랑고. 이게 약간 눈. 비건 공연 보고 왔는데 1 0존 자림. 감사합니다. <웃음> 이건 못 읽겠다. 이거를 봐. 이거 못 읽겠다.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읽어. <웃음> <웃음> 나른나른 <웃음> 플러스 프로미 플러스 얼굴. 이건 남자여도 발할 듯 멋있어요 유유. 제가 이제 실물 감증을 해보자면 영상에서 봤을 때랑 다르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아 진짜? 응 이번에 리플 영상도 올라왔잖아요 응. 왜 이렇게 나왔지? 어, 실물이 더 낫다 어, 음. 오, 훨씬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주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혼자 살아온 지 4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페스티벌이나 놀이공원 피방조차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놀러 가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지 못한 페스티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음. 약간 뭔가 극복하려는 어떤 그런 게 음, 보여서 음, 너무 음, 멋있다 응응죠네 음, 음, 음, 음, 이제 우리가 이거 뽑는 거예요? 한 개? 응음 저는 직원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해서 심윤보님 직원 멜론 음악 온도 91도입니다 어... 제일 좋아하는 래퍼예요 미쳤네 이 분을 뽑겠습니다 그분 줄래요 그러면? 그 친구 만들어서 가고 싶다는 분 축구 정말 좋아님이 친구랑 안 오셔도 되고 혼자 오셔도 되니까 와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더 신나게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들려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괜춘, 괜춘. 아. <웃음> 그그 그때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네. 그 와! 적응을 좀 하면 돼요! 제가 좀 어? 너무 낯설어서 그런 거라서 아. 그냥 하다 보면 되니까 네. 해보세요! 알겠죠? 아, 네개 떨리나 보다 <웃음> 두려워 보인다 Oh. <웃음> 잘했어요. 어.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원래 좀 이상해요. 네. <웃음> 우지 마세요. 아니요. <웃음> 그때 간호급 했을 때처럼 안 부르고 있거든요. 알죠? 네. 야, 그래서 동료 부른다고 생각하고 유치하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처음 눈을 맞출 땐 한 겨울도 데 그렇지 이게 맞지 아버린 빨간색 면아 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손을 잡을 때네한번더 해볼게요 한 여름도 아닌데 오케이, 좋았는데 한 번만 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면 두려운걸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두 개씩 끊어서 할 건데 그러면 은그거만 해볼게요 한번딱더 해볼게요 스탱 하면 돼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한번더할 건데요 그렇지, 그거 맞지? <웃음> <웃음> <웃음> 잘, 잘하는데?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일단 여기로 오면 될것 같아요 가요? 네네 네 아니, 잘하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진짜로 코녹 해야 돼? 네? 코녹하러 가야 돼? 코녹이 뭐야? 코러스 도그 맞아요 음. 드립을 치네?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웃음> 사나킴 선생님 예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예예 예. 해볼게요 그러면 은그 사나킴 씨 아 잘해버리죠 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패드도 쌓으시고 화성도 몇개좀 그 구상을 해보시겠어요? 해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 선생님 아우 숨 딸려 네. 수고하습니다네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저도 저는... 공연 준비 좀 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 며칠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린 그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음... 음. 너무 쭈구리처럼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이지. <웃음> 너무 당연한 말이었나? 아, 물론이지. 아. 씨, 상상이 안 되네. 상상이 아, 지금 그 정도구나, 지금. 음. 나는 노래 제목도 샤이거리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덜 했으면 좋겠어. 아. 그게 오히려 더 내추럴해 보이고. 응. 그래서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를 쓰, 써가지고. 네.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응. 왜냐면은 이거 마이크를 들면 뭔가 해야 돼. 아, 그쵸. 아, 아, 근데 이제 뭔가를 하면은 이제 완전. 아, 어. 맞아요. 한번서세요 여기. 아, 네. 어,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핏은 좋은 것 같아. 여기 딱 서있, 응.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서있는 핏이. 조금해가지고더 귀여운 것 같아. <웃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일 고치면 뽑아도 되고, 마이크. 이걸 중심으로 두고. 저 눈에 맞출 때한겨도 네. 네. 아닌데, 네. 오늘 네. 얼어붙어 는 꼼짝도 네. 못하는데. 미도 비원이었습니다. 한, 한, 한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있으세요? 첫모대인데 음. 실수를 아. 하지 않았나? 걱정되지만 <웃음>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더 귀여운 네. 것 같아 저의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듯? 에이. 아 말이 쉽지... 아 말이 쉽지... 말이... 아 이걸 어떡하지? 집에서 해봐야 돼 집에서 전신거울이나 이런 데 놔둬놓고 보면서 아니면 찍어보던가 청심 안에 먹어야겠다 자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녕하세요안녕 알고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세 계셨었죠? 아, 저안하연하는거 그 연습 좀 해보고 있하세요안녕하하면요 아, 연습. 하세하면서연습하세요안다하세요안 네. 아, <웃음> 하, 이쯤에 나오면 될것같아 아, 이쯤. 네. <웃음> 어, 좋다! 좋죠, 괜찮죠? 어, 진짜 좋은데? 잘 어울리지 다행... 않아요? 좀? 응.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완전 샤이거리구만요. <웃음> 왜 이렇게 반갑지? <웃음> 아직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누나? <웃음> 내가 아는 미도는 이 모습인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다는데. 그치, 이제 뭐, 리프라우스도 보셨다고 야, 하셨으니까, 털털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을 텐데, 음. 그거랑은 좀 다르긴 했었어. 그쵸. 아. 이미, 그냥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빨간신데요? <웃음> 이게 약간 극과 극이겠다. 네, 그렇게 됐지. 이번에 무대 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하죠? 또 네. 스페셜 게스트로 해주셔가지고 네. 한곡 완전 신나는 거예요? 아니 네, 신나는 곡으로 네. 준비했어요 뚜잇? 두잇? 뚜잇입니다 보여주실? 아, 좋아요. 뭐 마이크 같은 걸로 할수 있나요? 바로 해보면 오 되나요? 아, 네오 안녕하세요, 영두입니다 세이 투! 저 이야기를 이제 안 시켜도 왜 살짝 눈치가 보여 다들 귀깔나게 아직 빛나진 않아도 어문 아니기에 날 칠퇴했던 놈들 아주 네, 하지만 네. 저게 사랑하지 난 너에게 왼 뺨을 맞은 물로 아, 뺨을 탁 물론 내 척에 뺨스도어어 그럼 내가 치료해줄게 갓보이 아, 어. 테니 또 넘어져도 기다리지 말오 오오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에이 붙여 앤서 Yeah, 즐기다 보면 어느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리 궁금해. Everybody say do it, do it, do it, yeah,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yeah. Everybody say do it, do it, and hey, do, do, hey, do, do it. 감사합니다, 영준이였습니다 <웃음> 아, 잘해버리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목이 목이 너무 쉬버렸네 멋있다. <웃음> 이거 끝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망했다 이거 아, 내가 분위기 이제 아, 다 망쳐놓은 거 아, 비건 님 보시기에 피드백 주시면아없어 아, 아, 없어 아 진짜요? 그 어, 아예 그 애티튜드가 너무 좋던데? 아, 뭔가 아, 딱 즐길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이고 아, 그래요? 네, 네, 연습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빈틈이 없고 사람들 딱 즐기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더 음. 아, 아. 빈틈이 하셨 오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을 줄 몰랐네요 두 분에서 아유. 하시는 샤이걸 완벽하게 아유. 컨셉이 잘 잡힌 것 같고 <웃음> 너무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우리 한번 공연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할까 위로? 랩비트 댄스 보리죠? 아, 둘셋. 랩비트. 예. j u s 이 say. 어석이 나이가 진짜. <웃음> <웃음> 되게 <웃음>